코스트코에서 발견한 0칼로리 소스. 두병에 만원 정도 한다. 버팔로 윙을 요리하는 소스다. 닭날개 양념 소스인데 이게 0칼로리라고? 일단 사와서 먹어봤다. 약간 우유 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미국산 초고추장 느낌이다. 윙은 없고 닭가슴살로 요리해본다. 생닭고기에 염지하는 것 같은데 생고기는 없다. 소스가 충분히 스며들 수 있게 벌집을 만들어준다. 염분이 있어서 개토끼는 안 먹는 닭고기다 오늘은 너가 먹을 게 없어 간식으로 통치자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집 닭가슴살에 미리 소스를 발라놓고 대기한다 비주얼은 완전 비슷하다 오늘 미국 맛좀 먹겠다 마늘을 키우는데 마늘 먹는 모습이 없어서 그냥 넣어봤다 잘라놓으니까 감자같은 코끼리 마늘 금방 익는 팽이버섯은 먼저 덜어놓는다 닭가슴살은 이거 있어서 오래 익힐 필요가 없다 양념 만만 충분히 배일수 있게 익혀준다 요리는 항상 간편하게 팬 하나 접시 하나 끝 제로칼로리, 제로슈가는 다이어트 중에 먹어도 좋다. 성분표보고 당뇨 없으면 먹는 편이다. 부족한 음식량은 두부로 채워준다. 두부가 포만감 하나는 최고다. 한번 먹을 때 배부르게 먹어줘야 쓸데없이 냉장고 문을 열어볼 일이 없다. 배가 불러야 전기비도 아껴지는 거다. 나는 타바스크 소스에 중독돼 있다. 타바스코카인 두부는 멍멍이가 먹어도 되는 음식이지만 암컷 강아지는 안 먹는 게 좋다고 한다. 소스 없이 먹다가 소스를 넣어서 요리했더니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아무리 먹어봐도 영칼로는 아닌 것 같은 맛이 난다. 우유, 치즈 그런 맛이 느껴진다. 편집하고 있는데 타바스크 소스가 먹고 싶네. 타바스크 소스 못 드시는 분들은 스리라차 소스를 추천드린다 채널 주인 심부름 시키는 재미 개꿀 너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개토끼는 타바스크 소스를 싫어한다 냄새 맡으면 멀어진다 이번 쉬는 날 점심은 치팅데이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한 체중이 안 돼서 조금만 더 참아보려고 한다 아직 나의 다이어트는 성공한 다이어트가 아니다 진행 중인 다이어트 수년간의 경험상 끝나기 전에 방심하거나 입털면 판이 뒤집힌다 내가 그렇게 일들을 못 찍었어 아, 네. 마지막까지 항상 긴장해야 한다 이번 고비만 넘어가면 일주일에 한 번씩 치팅할 수 있다 조금만 참자 할수 있어 버팔로잉 소스는 생각보다 먹을만 하지만 찾아서 또 먹을 맛은 아닌 것 같다. 타바스코 소스가 0칼로리 소스의 1이다 마지막 한입 남은 두부는 저녁밥이다.